예, 안녕하세요. 오늘 그 겨울에 이거 매생이, 매생이가 몸에 좋다네요. 그래서 명절에 이제 좀 향을 느끼면서 먹으려고 이게 두 잭이 샀어요. 하나에 2천 원한 잭이 2천 원씩. 이 정도, 이 정도 한 잭이 되더라고.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한 아홉 번을 씻었네요 아우, 막 이제 씻었더니 코가 맹맹하려고 그래. 머리가 아파. 막뻘 덩어리도 나오고, 지저분한 게 많아가지고 아홉 번 정도 씻었어 응. 지놓고배 하나하고, 사과 반쪽을 갈아가지고, 물 짜서, 네, 물 대신, 이걸로 넣으려고. 사과는 약간, 그, 새콤한 맛 나게, 이게, 이게, 어쩜, 식초를 넣는데, 식초 넣으면, 매생이 색깔이 변하니까, 아, 감태. 참, 김회상이라겠다. 감태 색깔이, 누릿기 변하니까, 사과를 좀 넣으려고. 물을 좀채 썰어서 좀 넣어주려고. 에이, 무가 군족 떨어졌네, 형. 바람 들었네. 저, <웃음> 이거는 저 물을 좀, 이게 좀 곱게 썰어야돼 가늘게 간태에 착착 감기게 뭐가 좀맞나 조금만 들어가야지 조금만 좀 냉겨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배도 배가 이렇게 먹을 때 하나씩 씹히면 단맛이 나가지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배를 조금 이것도채 썰어서 좀 넣어줄게요 넣어 그리고 파는 이파리는 이제 좀 저기 하니까 이거 흰 부분 쪽에 좀 넣어주고 그리고 홍고추는 이쁘라고 예쁘라고 씨를 털어내고 내 감태시타가 코가 맹맹해졌네 아유 씻는데 시간이 다 가고 막 감태는 청양고추도 조금 먹을 때좀 얼큰하라고 이게 마늘 넣고 액젓 싱거우면 이제 소금으로 간 맞춰야지 깻소금도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조금만 두개 정도 카페가 뭉쳐가지고 잘안 섞어져 그래서 물을 좀 부어줘야 돼 이거 물. 설탕을 조금 넣어야 돼. 먹어보고, 뱃물이 들어갔으니까 설탕 조금 넣자. 설탕을 하나만 싱거워. 소금도 더 넣고, 국물을 조금 더나 국물을 좀 있게 하려고 물을 조금 부숴줄게요. 감태가 맛이 이 요한 맛이 나면서 입맛을 땡기게 해안생이야이 감태김치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식초를 조금 넣어도 맛있는데 식초 넣으면 이 색깔이 또 누렇게 생기면 맛없어 보이니까 식초는안 넣을래 감태김치 아 이게 이제 그 감태랑은 이게 겨울에 출때만 나오는 거니까 겨울에 한 번쯤 이렇게 해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여기 조금 고춧가루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. 조금 덜 넣어도 괜찮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담아 봤네요. 감사합니다.